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나만 알고 싶은 모바비 사용법, 즉 모바비로 편집하면서 알아두면 유용한 편집 꿀팁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드린 기능들도 있고 거기에 플러스로 다른 기능들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담아놨으니까 보시고 잘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 플러스 또는 스위트 2021 버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사용하고 계신 버전이 2020 버전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두 가지 정도는 제외하고 거의 다 비슷하게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알려드릴 꿀팁은요. 클립 추가하는 꿀팁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미디어 핀에서 다른 사진이나 영상을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미디어에 추가를 하는데 추가를 할때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현재 위치, 시작 부분, 끝부분, 현재 클립 이후 이렇게 네 가지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현재 위치 추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디게이터가 있는 이 위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현재 위치 추가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 인디게이터가 있는 위치 오른쪽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시작 부분에 추가를 누르게 되면 영상 클립의 제일 시작 부분 가장 첫 번째 생성이 되는 거고요. 끝부분에 그 추가를 하게 되면 가장 마지막 부분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클립 이후에 추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컷 편집을 하고 인디게이터가 있는 위치 이 클립 이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꼭 이렇게 가운데 안 두셔도 되고 내가 지금 인디게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있는 이 클립 이후니까 이 중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방금 여기에 인디게이터가 있었던 클립 이후에 이렇게 추가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꿀팁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꿀팁은 플레이어 고정이라는 꿀팁입니다. 이 기능은 뭐냐면 여기 미디 보기 창에 화면을 보고 작업을 할때 자르기 부분을 이렇게 자를 때 상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해가지고 자르는데 지금 이 화면이 너무 작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이렇게 화면을 늘려서 크게 보고 자르기, 크롭 기능을 활용해도 되지만 여기 미리 보기 창 밑에 보시면 점선 3개 보이시죠? 이 점선 3개를 눌러주게 되면 세 번째, 플레이어 고정 해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을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연결되어 있던 미리 보기 창이 해제가 되고 두 번째, 네모 최대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더큰 화면에서 조금 더 섬세하게 크롭 기능 자르기를 사용을 해서 다시 이 상태에서 플레이어 고정 누르고 아까처럼 크게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크롭 기능이나 여러가지 화면을 분할할 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두 번째 꿀팁까지 알려드렸고요. 세 번째 꿀팁은 링크 해제 연결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트랙을 추가를 하고 여기에 오버레이를 통해서 사진이나 영상을 올렸을 때 여기 보시면 링크 선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선이 연결이 없어지는 건데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면 모바비 특징상 스토리보드라고 해가지고 이 클립에 연결되어서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클립을 삭제를 하게 되면 아까 위에 있던 오버레이 클립도 같이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싫어서 링크를 풀고 다시 삭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 오버레이 트랙은 고정이 되고 그 다음 메인 트랙에 있는 부분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세 번째 꿀팁이었고 네 번째 꿀팁은 공백 기능인데요. 공백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모바비를 실행을 했을 때 나오는 메인 비디오 트랙에 해당되는 기능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0 버전에는 이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2021 버전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카편집을 하고 삭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뒤에 있는 클립이 붙거나 이런 식으로 클립을 떨어뜨려도 저절로 달라붙는 마그네틱 타임라인이란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이 화살표 기능을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로 클립을 이동시키실 수도 있고 컷 편집을 하고 삭제를 하게 되더라도 이렇게 공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공백을 지우고 싶으시면 그냥 여기 있는 링크를 바로 이렇게 해제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부분만 클릭을 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공백 삭제를 눌러서 여기만 이렇게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모든 공백 삭제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모두 공백을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세 번째 알려드렸던 꿀팁과 이어서 링크랑 같이 연동을 하게 되면 공백도 풀고 링크도 풀게 되면 여기 있는 첫 번째 클립을 지우게 되더라도 공백이 생기면서 오버레이 트랙은 그대로 사라지지 않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취향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리플 삭제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럴 때 뭐냐면 그냥 내가 작업을 할때 나는 마그네틱 타임라인 기능이 싫다고 하면 이렇게 공백 기능을 끈 상태에서 삭제를 할때 리플 삭제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붙으면서 삭제할 때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꿀팁까지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꿀팁은 나만의 워터마크를 만들어주는 로고 타입 기능입니다 이 로고 타입 기능 같은 경우에는 도구창에 들어가셔서 로고 타입 또는 모든 도구에서 로고 타입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로고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와서 워터마크로 사용하고 싶은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열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별도의 길이를 조절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사진을 올려서 워터마크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화면에서도 크기 조절해서 위치를 맞춰서 워터마크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도 똑같이 이렇게 불러와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고 타입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렇게 로고 타입의 길이들을 조절하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불러오게 할 때는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메인 트랙의 길이 21초의 길이 이 길이에 맞춰져서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사진은 상관이 없지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잘리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분짜리 영상을 불러오게 되면 여기서는 21초에 맞게끔 잘려서 나오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주의사항으로는 로고 타입을 불러오면 그냥 바로 전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인디게이터로 놓고 이 부분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 나오게 하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오버레이 기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조절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의사항으로는 로고 타입을 작업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불러오게 되면 컷 편집을 할때 이렇게 한꺼번에 여기 있는 클립들까지 같이 컷 편집을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컷 편집을 했을 때 여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링크가 해제되어 있기 때문에 링크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면 지울 때 같이 날아가는 부상사도 생길 수도 있고요. 만약에 해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부분에서 클립을 삭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불러온 로고 타입의 길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워터마크용으로 사용을 하실 거면 영상을 완전히 다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로고 타입으로 인해서 워터마크를 딱 박는 형식으로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다섯 번째 꿀팁까지 알려드렸고요. 이제 여섯 번째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꿀팁은 타임라인 마커 기능입니다. 클립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위에 보시면 깃발 모양 보시죠? 이 깃발 모양을 클릭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마커를 남기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여러 방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편집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깃발을 딱 눌러서 여기부터 그 다음 이쯤 가서 깃발을 눌러도 되지만 컨트롤 M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타임라인 마커가 생겼고 클릭을 해서 인디게이터를 수동으로 움직일 필요 없이 바로 왔다 갔다 해서 여기서 컷 편집을 하고 그 다음 마커에 가서 다시 컷 편집을 하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은 필터 몇번 효과를 넣을 것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두고 나중에 편집하실 때 확인하실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거나 클릭을 해보면 어떤 효과를 넣었는지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활용도로는 작업을 내일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이렇게 내일부터 입력을 해두면 그 다음날이 됐을 때는 커서가 여기 있더라도 이렇게 바로 클릭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 뒤에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이때 주의사항은 한 가지씩 클립에밖에 되지 않고 반드시 이렇게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마커 기능을 추가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름은 바꿀 수도 있고 마커 제거는 그냥 하나만 제거하는 거고 모든 마커는 이렇게 모든 마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섯 번째 꿀팁까지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 일곱 번째 꿀팁은 클립 이동하는 기능입니다. 클립을 이동하거나 복사하거나 그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립을 이동하려면 이렇게 인디게이터로 움직여도 되지만 i 프트를 누르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컷 편집안 클립과 클립 사이를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서 이 클립 자체를 복사하고 싶다 하면 바로 펀트로시 누른 다음에 그리고 여기로 옮겨서 여기에다가 복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깃발을 눌러서 여기는 복사한 클립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일곱 번째 꿀팁까지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 여덟 번째 꿀팁은 이렇게 카편집을 많이 해서 여러 클립이 생겼을 때 컨트롤을 눌러서 내가 삭제하려고 하는 부분 또는 옮기거나 복사하려고 하는 클립들을 선택해서 움직이거나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기능과 더불어서 또 다른 컨트롤 기능은 내가 원하는 클립을 인디게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클립 선택하시고 그다음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 클립을 그대로 복사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옮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스티커나 자막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사용했던 폰트나 자막 색깔 이런 효과들을 그대로 옮기고 싶을 때는 컨트롤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덟 번째 꿀팁까지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 아홉 번째 꿀팁 일괄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괄 기능은 내가 이렇게 컷 편집을 하고 이런 클립들에 전부 다 효과라든지 크롭 기능 자르기 기능을 활용하고 싶으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전체 선택을 하셔도 되고 컨트롤 A를 눌러서 이렇게 필터를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괄 적용시키실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위에 보시면 자르기 모양 클릭해가지고 이 클립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한꺼번에 잘라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수평 같은 거 조절할 때도 이렇게 모든 클립을 다 움직이실 수도 있고요. 컨트롤을 활용해서 원하는 클립에만 선택을 해서 다르거나 필터를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이렇게 모든 클립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위에 화살표모양 보이시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트랜지션 효과 창이 열리고 여기서 트랜지션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무작위로 임의의 트랜지션들을 모든 클립에 적용을 누르게 되면 대해서 알도 계실 테고 제가 이렇게 카펜지방 부분에 트랜지션들이 일괄적으로 전부 무작위로 적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원하는 트랜지션을 선택을 하고 모든 클립에 적용을 하게 되면 다른 기능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트랜지션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지션 시간도 이렇게 선택해서 모든 클립에 이렇게 적용하실 수도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컨트롤 활용해서 선택한 클립에 적용.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했던 클립과 클립 사이만 트랜지션을 적용시키실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아홉 번째 꿀팁 일괄 기능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꿀팁 클립 속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립 속성은 클립에 어떤 효과를 넣었다 그러면 여기 클립 왼쪽 위에 보시면 별표 모양 보이시죠 이렇게 별표 모양으로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어떤 효과들이 들어가는지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클립에서 어떤 효과들이 들어가 있는지 보실 수 있고 필터 같은 경우에는 강도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컨트롤을 활용해서 응용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원하는 클립만 선택하시고 들어가셔서 확인해서 필터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만 알고 싶은 꿀팁 10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